계명을 어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슨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범죄하면 죽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꼬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계명을 지키고 죄를 이기면 죽음을 이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기면 삼킨 바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 변화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 변화를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사탄은 계명은 피조물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키라 명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시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요비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들으심이 아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므로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라 참수하는 사탄의 주장이 거짓말임이 입증됩니다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피조물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집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케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범죄하려는 의지가 소멸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계명의 원래 수준은 단순히 행동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음으로까지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원뜻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수준대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부러지어가로되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테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로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줘지 아니하리라. 자신이 죄를 깨달은 자만 예수님께로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 이전에도 죄와 법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노아 시대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출만한지라, 피조개가 계명으로 통치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는 죄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천사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누워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다만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에도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피 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